종이 스케치 같이 만들어 봐요. 준비물린 종이, 색채 도구, 가위, 테이프, 솜을 준비해 주세요. 어떤 걸 만들 거냐면요. 자, 이예요 예쁜 음질을 두번 접어 그려볼게요. 아은것 같은 음이마 잘 잡고 한꺼번에 잘라봤어요. 이렇게 자르면 몇 개가 나온다? 도 장은 색칠하고 도 장은 뒷면으로 만들 거예요. 라인을 먼저 그려주세요. 팔 있는 대로 뻗어서 하트를 안고 있어. 귀여워. 귀엽게 핑크 볼타구 장착해주고 색칠 달려. 곰이 흐리멍통해서좀더진한 색으로 라인을 그려줬어요. 화이트펜으로 글씨를 적어주고요. 반짝임도 그려줄게요. 하트도 라인을 그려주면 그리기 끝! 코팅타임이 왔어요. 테이프를 넉넉하게 잘라서 붙여주세요. 이제 뒷장이랑 겹쳐서 붙일게요. 고기 생기는 곳마다 가위집을 넣어주세요. 넘겨가며 붙여주세요. 아! 손구멍은... 아, 뒷면도 코팅할게요. 가위집에내서 뒤로 넘겨붙이기 솜! 어? 뭐야? 솜인척 하지마! 솜구멍으로 조심히 솜을 채워주세요 어느정도 넣었으면 솜구멍을 막아가며 넣어주세요 귀나 다리같은 좁은 부분을 꼼꼼히 밀어 넣어주세요 솜을 빵빵히 채웠다면 이제 구멍을 막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지저분한 부분을 가위로 정리해주면 종이 스키 완성! 초록 젤리베도 빠르게 만들어볼게요. 끝! 예쁜이들 만져보기 꾹꾹. 당신의 선택은 더 예뻐 보이게 만들어 볼게요. 기승전 홀로그램 지퍼팩. 온라인에서 홀로그램 지퍼팩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오늘은 스티커도 붙여 주려고요. 남은 스티커도 하나씩 넣어줬어요. 쫑쫑이의 종이 스켓이 만들기 끝!